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결루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제품을 가져왔어요 백종원씨 출연으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죠 만남의 광장 오리농가 살리기 오리오리떡이라는 도시락입니다 그러면 리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자 오리오리떡 정식은 국내산 오리고기 2종 대충 이렇게 설명도 나름 되어 있습니다 내용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그런 한끼 구성이네요 채소가 굉장히 많네 편의점 두시락치고 오리 하나는 손재오리고 하나는 오리, 오리 주물러 매운맛이래 그리고 백묵은지볶음이라고 하고요 청시래기나물이라고 하고 숙주나물이라고 합니다 자전는 이제 대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렇게 레인지에 대표 왔습니다. 2분 정도 대표고요 이게 다 국내산이라고 해요. 국내산 배추, 국내산 시래기, 국내산 숙주, 국내산 쌀밥, 국내산 상추. 이 친구는 매운 오리 주물럭이라고 합니다. 그거 맞춰드릴까요? 대리야끼 소스와 오리 훈제라고 해요. 되게 엄청스러워 뭐, 보이는 친구고. 약간 탔어. 2분밖에 안 돌렸는데 왜 약간 탔지? 얘좀 탔어. 하나나 반찬부터 먹어볼게요. 일단은 오리 훈제. 네. 맛있다. 얘는 뭐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대로의 맛입니다. 요것도 먹어볼게요. 음. 음. 음. 매운가? 소건 아닌데? 맵진 않아. 그리고 양이 되게 푸짐해. 가격이 얼마였지? 푸짐할 만한 가격이네. 4,900원이네요. 이거 봐. <웃음> 이것도 맵지 않고 맛있어요. 사실 왜 매운 주문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을 정도로 안 매워. 매운 거진딱못먹 괜찮은 거 같아요. 우리는 사실 뭐 예상했던 대로 다 괜찮고 밑반찬도 제가 좋아하는 밑반찬들은 아니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웃음> 아, 이건 입맛에 좀안 맞네 그래도 애기 입맛이라 어른들 좋아하는 거잘안먹어 이건 좀안 맞네 딴 거는 뭐 괜찮아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다른 편의점 도시락을 싹 생각했을 때 얘보다 건강한 느낌의 도시락은 생각이 잘안 난다는 거 그나마 좀 건강한 축에 속하지 않나 근데 그건 있다 누굴 비싼데? 도시락들이 3,000원대 비싸봐요 4,000원 초반대인데 내가 혼자 5,000원이야 비싼데 메리트는 국내산이겠죠? 오리가 많이 들어있고 국내산이다라는 메리트인 것 같은데 막 건장한 맛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 내가 백종원 선생님은 진짜 좋아해서 기대를 사실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편의점 도시라고 나온다길래? 아 물론 방송 뭐 로열티도 붙을 거고 국문산을다 썼다니까 또 그것도 믿을 수 있고 한데 5천원이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다른 식사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늘어나거든요? 뭐 다양오리를 썼다는데 뭐 다양오리를 썼다고? 뭐야 지금 당장 달려가서 먹어야겠는 걸이 정도에 또느기면 아니잖아? 피디님도 시식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드리도록 할게요. 맛있죠? 맛있어요. 잡내도 안 나고. 근데 소스에서 나는 향인가요? 네, 소스 향이 좀 나요. 진짜 훈연향? 응. 언제 자 보니까 바보가. 좀. 맛있는데 처음에 맡았던 훈연향이 좀더 많이 세 갖고 순간 탕건 깎였고요. 근데 끝맛이 별로인데. 끝맛이 별로다. 소스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막혀 있는 맛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뭔 소리지? 아니 무슨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이거 말고는 아니 이렇게 타다가 풀. 산뜻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퍽 하고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근데 뭐 할머니 막힌다고 여튼 그렇대요 저는 사실 그 맛을 잘 모르겠거든요 냄새가 오리 특유의 향도 좀 나는 편이고 데리야끼 소스도 또좀 약간 녹진한 소스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좀 끝맛이 아닌가 싶고 이거 먹어보시고 여기 좀 차가워 나이 분명히 분 돌렸는데 차가워 어 이거 학교 급식에서 먹어본 맛 그런 것 같아. 학교 급식에 남자애들 개 많이 퍼가는 오리 주물럭 그런 거 있거든요. 아 이렇게 퍼가는? 와 이거. 육볶 약간 그런 양념이야. 막 밥에 퍼갖고 밥 비벼 먹는 음... 그런 느낌의 양념이거든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반찬이 되게 맛있거든요. 도시락으로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뭘로 나왔으면 좋겠네 차라리 제품으로 하나 로 내지 아 모르겠다 분명히 장점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점도 되게 많은 것 같아 아니야! 한점이 많진 않아 하나야! <웃음> 가격이 너무 쎄 도시락 4,900원이며 한솥 가서 프리미엄급은 아니어 고급급 메뉴 가격이거든 무슨 참치마요 이런 가격은 아니란 말이지 참치마요나 치킨마요 이런 건 3,000원 대니까 편의점이 싸서 가는 것도 있지만 24시간 열도 접근성고 그러니까 편리하니까 그런 쪽에서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시간이 없거나 그죠 밤에 뭔가 먹고 싶거나 대부분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되게 큰 기대감에 비해서 약간 이렇게 떨어진건 있는데 다른 제품에 비하면 다른 제품엔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건 맞아요 제품 퀄리츠가 역시 맥종원이다 <웃음> 나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나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걸리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 약간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솔직히 이거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본인이 그무를싫어하시 그것도 맞아요 <웃음> 한길평을 하자면 맛있어 맛있는데 비싸긴 해아 이게 별점 주기가 참 애매한 게 별점은 이번에는 주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판매하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또 좋은 목적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라 사먹어서 나쁘진 않지 않을까? 실제로 이,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농가를 살리는데 기여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사먹어서 나쁠 기억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를 좋아하시고 또우리농가를 사랑하신다면 한 번쯤 여유가 된다면 끼니로 한번 사먹어도 나쁠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농가가 어렵나? 오리농가를 살려야 된는데 그럼 영상 촬영이 끝나고 저도 따로 개인적으로 오리를 또한번 사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농가를 살려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러면 안녕.